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제 바이크 NC750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 바이크를 탄지 2년이 이제 조금씩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탔는데 왜이 바이크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안 미뤄왔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아, 왜냐면 일단 저는 이 바이크를 뭐 디자인이나 음뭐 가격이나 그런걸 떠나서 실용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고 산거거든요. 처음에는 c 2 5 0 0 x 의 매물을 봤다가 그게 한 400만원대, 500만원대 그렇게 3박스가 달린 채로 그렇게 매물이 나왔길래 아니 이런 바이크의 이전 류의 바이크가 이렇게 싼 매물이 나올 수가 있나? 그것도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내가 모르는 바이크가 그런 또 음? 분류가 있었구나 그래서 찾아다 보니까 이 NC750이 또 매물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쪽에 대한 음, 생각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됐죠 때마침 그때 간간이 캠핑도 <웃음>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은 본격적으로 캠핑을 좀더 제대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 모토 캠핑이 더, 이제 더 집중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어, 그런 바이크예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 NC750은, 음, 모토캠핑과 같이, 같은 그, 기류를 타고, 제가 이제 바이크 타는 그, 인생에서, 모토캠핑을 시작하면서 NC750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모토캠핑 때문에 NC750을 샀다, 이겁니다. 뭐,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별로예요. <웃음> 왜냐면 저는 이제 구형을 샀단 말이에요. 2014년이라서 신형은 이요 이 앞에 트렁크죠. 보통 여기가 엔진 엔진 그 저기 뭐야 연료통인데 얘는 이게 트렁크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뒤쪽에서 연료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고 스쿠터가 기반이다 보니까 인테그라라는 인테그라라는 그 스쿠터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사생아 사생아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 만들어도 되, 안 만들어도 되는 분류의 바이크를 혼다는 만들었어요. 12500X도 있는데, 굳이 이걸, 거의 뭐 비슷한, 비슷한 스타일의 바이크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3박스 달고, 캠핑 짐들 다 실으면은, 몇 키로일까요? 400키로 되겠죠, 거의. 거기다가, 어... 제 바이크 NC750은 현재 기본 사양에서 어 추가된 게 엄청 많죠. 일단 엔진 가드. 엔진 가드도 제가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건데 보통은 그 얘처럼 이렇게 그 옆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프레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그 카울, 카울까지 뭐 이렇게 가드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그 느낌상. 근데 얘는 옆으로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애초에 그냥 여기서 그냥 바닥을 걸러내요. 여기 흔적이 있다시피 한번 자빠져 봤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달고 나서 자빠졌는데 핸들 쪽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거 핸들 떠 있었어요 그때 자빠지고 나서 그리고 그때 같이 붙어있던 이 사이드박스 여기에도 영향이 갔고 그러면서 이거랑 엔진가드랑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핸들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엔진가드가 이게 제가 구상했던 그 목적을 그대로 이뤘어요. 그래서 핸들이 휘어지지 않았고, 뭐, 레버가 부러진다거나, 툭 하면 그 백밀러 꺾이고, 부러지고, 유리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 안개등.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한 15,000원, 뭐 18,000원 그 정도 하는 건데 이런 류의 아류작들 굉장히 많죠.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센터에서 공임 지불하고 달아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부착한 거예요. 그 센터 사장님은 이런 거뭐 방수성도 좀안 좋고 별로 그 수명이 길지 않다. 좋은 거 써야, 써야 된다 그렇게 권장했는데 지금 2년이 가까이 되면서 까지 뭐 별탈 없이 계속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그풀 발광 그리고 50% 50% 적은 발광 그리고 깜빡깜빡 사이키라고하더라고요 깜빡깜빡 그 세가지 그거는 버튼에서 조정을 하고, 아, 그리고, 자, NC750에 제가 가장 그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 저는 이거를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 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 가장 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이 계기판에 나와 있죠. 6.5 6.5 정도 계기판상에 6,500, 6,400쯤 되는 것 같아요. 6,400, 6,500 RPM에서 거기서부터 레드존이에요. 보통 이 정도의 배기량이면 1,000 가까이 레드존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얘는 이게 너무 낮아요. 심지어 지금 같이 타고 있는 국산 코멧 250도 레드존이 이렇게 까지 낮지 않아요 9천 9천 정도 부터 시작되는것 같은데 9천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타트 해 가지고 가속을 붙이고 금방 3 4 5 정도 이제 금방 올라가죠 그러면 금방 변속을 해요 기어를 올립니다 그럼 그러면 또 탄력 받아서 또 금방 올라가요 그럼 또 5,6 정도 되면은 또 변속을 해야 돼요 안그러면은 이 레드존에 진입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연료 앵코났을 때 갑자기 훅 출력이 떨어지는 그 느낌 뭔가 이렇게 땅끝에서 이렇게 뭔가 확 잡아당긴다고 할까? 그러니까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데 출력이 확 떨어져요. 하여간 그런 느낌으로 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이렇게 RPM을 제한을 잡아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 다른 유튜버분 몇몇 사람들의 이 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 나쁘다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될 일을 해놨으니까.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는 건지 뭐이 엔진 출력의 음? 수명에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소비자가 운전자가 알아서 뭐 판단하고 그 숙제인 거지 그거는 다른 모든 바이크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시피 그거를 제조사가 굳이 어떤 위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준다. 그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불필요한 과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불만사. 여기에 연료주입구가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자, 그 제가 갖고 다니는 타낙스 캠핑가방. 이만합니다. 면적이. 이걸 제끼고 그러면은 주유를 할때마다 매번 이거 벨크로 버클 벗겨가지고 짐을 내리고 짜증나요 그리고 그로 인한 그 탱크백 탱크백을 달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어디 뭐 프레임이나 뭐 카울 이런 어느 쪽에선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고정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이게 금속이면 그 자석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착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연료 주입부에다가 고정하는 그런 마운트 방식이 있고 근데 이거는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 돼요 안돼 탱크백을 못 따라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에 뭐 트렁크가 공간이 크지 않냐 여기 뭐 헬멧도 들어가고 그렇다는데 그게 결코 장점이라고 볼순 없죠 단점이 있는데 명, 명백한 단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장점이지 않냐 그러면은, 그럼 이 장점이 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헬멧은 안 들어갔는데? 그럼 나한테는 장점이 아니죠. 차라리 이 단점 자체를 없애고 트렁크 공간 확보? 뭐좀 작으면 어때? 보통 다른 바이크, 일반적인 바이크의 그 요만한, 요만한 공간. 그거, 그거밖에 안 된다고 다른 바이크 차종들은 그거 다 불만 가지고 제조사한테 뭐 항의하고 그러네? 안 그렇잖아. 음. 자, 그렇습니다. 그렇,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그냥 NC750은 최소한 저한테는 그냥 제 목적에 위한, 목적에 위해서 운용되는 차량. 그 이상도, 그뭐 이하도 아니고, 모토캠핑을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딱그 모토캠핑 용도에만 맞춰서 잘 운영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그 문제는 이 주입구가, 연료주입구가 뒤에 있는 거는 모토캠핑을 하는데, 짐을 또 여기다 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RPM 리미트 제한해 놓은 거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구형 버전이잖아요. 구형 버전은 굉장히 그냥 곡선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 측면에서 봤을 때 비둘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새의 형상 같은 여기가 앞에가 불이고 스즈키의 그 브이스트롬 같은 경우를 보면 한뭐 이정도 심하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새같은 그런 응? 형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가 너무 곡선이다 보니까 너무 매끄러워 거기다가 색깔도 회색이야 게다가 옆에 혼다 날개 그림까지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아 이거 뭐 새를 형상화 한 건가 <웃음>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지 근데 신형은 여기에 어떤 뭐 스트랩 걸수 있는 고리인가 뭐 그런 게 생겨 가지고 약간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하... 딱 좌석에 시트에 앉아서 내려다 봤을 때이 모양이 길다란 이 타원형 모양이 너무 보기 싫어요. 안 이뻐. 무슨 뭐 커다란 항아리 같은 아니면 뭐 변기? 뭐 그런 것 같이 너무 그냥 곡선 위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내려다보는 그 시각은 별로다 진짜 쌉쌉 별로다 그리고 원체 뒤쪽에 뒤쪽이 너무 부실해 보여 가지고 이 사이드박스를 달지 않고는 진짜 괴상합니다 괴상해 앞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빵빵한데 덩치가 뒤에는 뭔가 없어 너무 없어 뒤에 너무 없습니다 뒤에가 그러니까 음. 이걸 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타고 다니기 쪽팔릴 정도로 진짜 너무 없어 어, 그래서 NC750은 음...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NC750은 이렇다 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허심탕 하괴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뭐 NC750에 관심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한번쯤 다른 기종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누가 내가 이걸 사기 전에 그런 말을 해줬다면, 음, 고마웠을 것 같아. 비교 대상이 없었거든. 부이 스트롬은 근데 앞으로 부리가 너무 튀어나온 게 보기 싫었어. 그거는 지금도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지만 이게 더싫어하 <웃음> 이상입니다.